이렇게 봤을때 손가락 하나를 넣고 이렇게 했을때 31 반입니다 허리 사이즈가 31반 TV 손가락 두 개를 넣고 36 TV 36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을 지어야 되겠죠 기장을 지을때 허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바지 기장하고 똑같이 지겠습니다 34 34입니다 기장이 34 안기장을 잴 때는 이렇게 보세요. 안기장을 잴 때는 힙 끝나는 데 있죠 힙 끝나는 데 여기에서 힙 끝나는 데서 여기를 주는 이게 안기장입니다 힙 끝나는 데서 힙 끝나는 데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안기장입니다 26 안기장 26 그러면은 총기장에서 총기장에서 안기장을 빼면은 미디가 되는 거예요, 미디가. 그렇죠. 그러 이제 재단할 때게, 재단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바지 패턴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리가 지금, 허리가, 웨스트가 321 반이고요, 엉덩이가 35 반입니다. 기장이 36이고, 안 기장이 2 6번입니다 센치로 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센치로 는면 80cm, 90cm, 91.5cm, 67.5cm. 그래서, 바지 패턴을 그리려면, 맨 먼저 기장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를 이렇게 각자를 놓고요. 각자를 이 겁니다. 기장부터 그려야됩니다. 기장 어, 기장을 그리고요 기장 <웃음> 기장이 36인치잖아요 그럼 오비양을 빼야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대게 오비양이 1인치 4분의 1입니다 오비양이 오비양을 빼내고 안기장을 재야되겠죠. 기장을 재야되겠죠. 36을 3시 36이죠. 36. 기장을 쟀고요 이제 안기장을 잴 때는요. 안기장은 안기장을 재면은 자동적으로 고마래가 그 나오겠죠. 앞에 안기장이 2 6파입니다2 6파면2 6파이죠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무릎선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무릎선이 이제 돼가는 거죠. 여기에서 한 2인치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2인치. 2인치 정도 올라가서, 이게 무릎선이 되는 거죠. 무릎선. 무릎선, 총기장. 동기장 그 다음에는 이제 엉덩이를 쳐야되겠죠 엉덩이 지금 이게 지금 안기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기장이에요 안기장이 2 6 바. 안기장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고마대가 그 되는거요 이렇게 힙 끝나는 부분에서 허리까지를 고마드라 그래요. 그래 9인치 반 정도 나옵니다. 9인치 8분의 3. 그럼 안기장을 재 상태에서 이걸 여기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주고 힙을, 힙은 2분의 1짜리 써야 되겠죠. 4분의 1짜리. 지금, 엉덩이가 35 반이니까 48에 32 49 36 35 반이 여기잖아요 48에 36 37 38 39 38에 0 4, 30, 4 8, 32 33 34 35 반이니까 여기 35 반이잖아요 35반여기서1 c m 여유분을 줍니다 A분을 줘서 이렇게 각으로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대로 올려주고, 여기에서 한 2인치 반 정도. 이게 미드립이 되는 거죠, 미드립이. 그래서, 여기에서 12분의 1, 12분의 1이면은,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1인치만 주문됩니다 남성분들이면 1인치 4분의1정도 여성분 1인치만 이기가 그러니까 많이 나가면 옷이 별로 폼이 안납니다 그래서 헬스면은 부리를 부리를 6인치 반으로 할거예요 6인치 반으면 3인치씩 해야 되겠죠 3인치씩 3인치 시에서 여기에서 한 6mm, 7mm 정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대로 반드시 그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나올 때 지금 거마대 아, 나가는데 이 부분에 3분의 1 정도 되기, 된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로 그어줍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또 그어주고 여기서 복자를 내고 이게 허벅지선이에요 이거 복자를 내고 쭉 꺼주면 돼 끄어주고 허리선을 잡아야 되겠죠 이. 허리선을 여기서 1cm 돌아가지고 허리가 3 1 3 1일 반이잖아요 4 7 28 29, 30. 3삼일 반이면 삼파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2센치만 주면 됩니다. 사 분의 삼 정도 다트본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미들입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곡선자를 그대로 대주면 됩니다. 미들입으로 그래서 이센하고 이센하고 연결 해줍니다. 이게 미드립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을 8분의 3 정도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그왕은 주름선을 여기서 잡고 5인치 8분의 5인치 8분의 이렇게 해서 주름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주름선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치, 다트분은 3인치 반 정도. 3인치만 해도 되고, 3인치 반 해도 되고요. 4번에인치다트분 줬으니까, 여기도, 아무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 부분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한 번에 대도 됩니다. 뭐 어렵게 두번세번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쫙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앞 부분이고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뒷판 그러면은 이제 뭐 달리 뭐 설명할 때가 있나요? 먼저 직각으로 그어주고. 직각으로 그어서 기장 먼저 그려주고 안기장을 잡아주고 안기장의 중간 부분에서 2인치만 올라와서 이게 그어주고 이게 중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이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게 이것이 한 9인치 반 정도 됩니다 지금 9인치 8분의 3 정도 배꼽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여기가어비양 어비가 어비양이 그 1인치,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2인치 반 정도 올라와서 2인치 반 정도 올라와서그려 줘서 이게 미드립이 되는 게 미드립 이게 미드립 이게 미드립이 되는 거예요 미드립이 이게 힙이고요 그래 그대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건 쭉 가위로. 키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2인치 만 2인치 3분의 1만 나와도 되고, 이게 2인치 반이 나와도 되고요. 2인치 반이 나와도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 주머니 같은 경우는 5인치 반만 할 거니까. 5인치 반이면 나중에 이쪽에 좀 올라오는 부분 생각해서 5인치 4분의 3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은 5인치 반. 손이 큰 사람들은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주머니 표시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주머니. 그럼가위질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어줄건데요 비판을 패턴을 뜰건데 똑같이 여기하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미드립도 해주고요 무릎선도 해주고 기장도 해주고 아까는 <웃음> 3인치 3인치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인치씩만 더 나가면 됩니다. 반인치 여기도 반인치 이치. 반인치에서 약간 이쪽으로 올라오게끔 여기도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보다 약간 더 나가서 그러면 이것이 6인치 지금 이렇게 하면 6인치 잖아요 6인치에서 6인치 6인치 반이 되잖아요 지금 6인치 반 바지 부리가 6인치 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반인치씩 나가면은 이제 허리하고 힙선을 잡아줄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이면 한 2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이면 한1인치 반. 12분의 1이면 1인치 4분의 3입니다. 1인치 4분의 3 여기에서 한 2.5cm 4분의 3 그 이선에서 이선에서 다위 정도 밑으로 그래서 여기를 곡선으로 그어줍니다. 너무 길면은 보기 싫습니다 보통 보면 2인치 반 정도 이정도 나가면 됩니다 2인치 반 그래서 이제 허리선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힙선하고 허리선하고 힙이 36 37 반인 여기 잖아요 여유 1cm 고요 완성선 이 선하고 허리선하고 지금 미드립하고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허리선이 30일 반이니까. 30일 반이니까 여기거든요. 30일 반에서 다트분 1인치 반. 여기에서 올라갈 때 4분의 3 정도 올라가 주면 좋습니다. 또 너무 올라가면 은 뒤에가 힙이 없는 사람들은 쳐지니까 약간 더 내려서 사물상 말고 반쯤 만 해도 된다. 이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허리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들 힙이 여기에서 이렇게 미들 힙하고 지금 1cm의 유분을 줬잖아요. 그 선하고 이렇게 합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합혀준 상태에서, 제가 앞판, 그 얘기 있잖아요. 이쪽은 앞판, 이쪽은 뒤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뒤판 쪽으로 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을 잡아주면 돼. 공식대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힙, 힙선이 되는 거죠. 가랭이 밑에 선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은선을 잡아야 되니까, 이걸 삼등물 하는 거예요. 삼등물 3등분을 해서, 여기 이쪽에 치는, 왓기 쪽, 쪽에 치는 3인치, 여기는 3인치 반.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4분의 3. 아까 4분의 3씩 줬잖아요. 여거는 같은 거는 4분의 3. 그리고 4분의 3. 다트분이 이것이, 이거이거 들어가면은 허리가 나와야 되겠죠. 허리가 30일 반이니까. 30일 반이면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다트분 1인치 반. 4분의 4분의, 4분의 30이니까. 1인치 반. 그러면은, 뭐, 더 설명해야 될게 있나요? 이들이 힙에서, KB 엉덩이가 35, 35 반이면 여기잖아요. 엉덩이 35 반. 아, 36이니까. 35반이 여기네요.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환성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입선이, 입선이 이선 한번 가야 됩니다. 이 선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기가 보면은 너무 지금 들어가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뾰족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쳐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신만큼 이쪽으로 나오면 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간선이완전선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웃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뒷판 먼저 잘라내고요.